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원더풀 티켓떡, 가자, 집에 가자, 가자, 집에, 집에 가자. 거기, 아 니고, 이리 와, 집에 가자, 이리 와,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가자 쑤피 집에 가자 집에 쑤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이제 어디지? 수피 집에 가자! 집에 가자 수피야! 집에 집에 가자! 가자! 이제 기다려! 이제 기다려!